인사해요뭐가뭐가나 <웃음> <먹었고 웃음> <웃음> <먹었고 웃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장혜리. 네. 나이가, 나이가, 나이나이이이장 나이가, 나이가, 나이이가나나이나이이가나이나이나이나이 다섯 살. 다섯 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건... 음, 당근이랑 딸기랑 오렌지랑 네 어디가 제일 예쁜 거 같아? 눈입입귀 뭐야? 뭐야? <웃음> 우야! 네. 안녕. 안녕하세요. 나는 방송 채널의 해리 네. 채널입니다. 채널이 있으신가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장혜리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 장일이에요네 음, 니다 네, 장태리잖아요 음네야네야몇 살이에요? 몇살세 음, 네. 살이에요 어. 한 다섯 살이고 몰라서 아직 두 살이라고 어. 네, 네, 네. 두살 돼서 된다고요? 아이고. 아니 부아니 만으로? 너무, 너무 매요똥매렸다고요응 아까 똥 많이 사셨잖아요 응? <웃음> 뭐야? 선생님처럼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음, 공부를 하고 똑똑해져 야. 하고 야. 책을 많이 야. 봐야 <웃음> 하고 응. 어, 엄마, 그러면 뭐야. 엄마는 여기 하나 깜빡고 있어? 어. <웃음>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근데 깜빡할 수도 있는거야 근데 혜리가 졸려면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 또깜빡 엄마가 나도 눈안 깜빡할거야 누나 유치원 친구들한테 말할게 있어 유치원 친구들한테? 그 한마디만 하고 자자 알았지? 유치원 친구들 누구? 누구한테? 누구한테 인사할거 누누 좋은가 결정하는거 어. 유치원에서 <웃음> 제일 예쁜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음, 정답은? 지원. 지원이? 장지원. 음. 아, 장지원이? 장지원이가 제일 예쁘구나. <웃음> 누구두구두구두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그러면 <웃음> 누가 제일 <웃음> 착하고 좋은 친구일까? 누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소민. 구민 <웃음> 소민이. 혜리야, 혜리는 음. 커서 뭐가 될 거야? 음, 선생님. 선생님? 박사님 선생님. 오! <웃음> 선생님이 이거 들으면 되게 감동이시겠다. 선생님, 저, 작은 하나서 파티에 갈게요. 그런데 오늘 비와가지고못 갔어요. 미안해요 됐다이벼민나잘 지냈어? 나도 보고싶어 사랑해 앞으로도 사이좋게 어. 지내자 그래 응? 이제, 뭐할 건데? 이제 자는 시간 보아 뭐 건데 편지. 이번에는 장지원 편지 장지원아 그런데 나랑 맨날+ 맨날 놀아으니까 우리 나중에도 이렇게 안 하고 또다고 오고 나중에 파티하자 그래 나중에 하나 가지고 파티하자 음. 과자도 하나씩 갖고 오고 음. 파티하는 날이에요 어? 그래? 너무 신나요 언제 파티할 거대요? 자고 음, 있는 맛 그래? 과자도 하나씩 갖고 와밥 음. 주신 가 먹자 음. 알겠지? 응 음, 안녕. 안녕 이제 잘잘수 있겠어? 응 친구야 잘잘 응, 말은 못했어 친구들아 잘하데 자고 있는아봐 재밌게 노는데 테디는 아직 어려서 방에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줘 알겠지? 다음 이야기예요 방글이의 마왕무리를 따라하는 생들이 담생이들의 강력한 주문에 땀콩이는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요